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이번에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요 좀 특별한 겁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선생님께 메일을 받았어요 어떤 메일이었냐면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 대한 시상 부문을 인쇄를 하면서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요렇게 보내주셨어요 어, 괜찮기는 한데 뛰면서 디자인적으로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셔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요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요렇게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최대한 지금 그 안에 있는 것들 을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그렇지 않고 파워포인트 안에서 할수 있는 그 수준까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인쇄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일단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워포인트를 자, 제일 처음 켰는데요.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은 기본적으로 16대9 비율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0 버전은 4대3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쇄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인쇄할 때 무슨 용지로 많이 할까요? 바로 A4 용지로 하는데요. 슬라이드의 크기를 A4 용지 사이즈로 바꾸고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인쇄할 때 이미지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게 나오지도 않고 딱그 크기에 맞춰서 인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쇄용으로 파워포인트를 제작할 때에는 무조건 A4용지 사이즈로 먼저 바꾸고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디자인으로 가시면요 2013버전 이상은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A4용지 사이즈로 바꿔주실 거고요 2010 버전 이하는 요 디자인의 왼쪽으로 가시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 설정 안에 들어가서 A4 용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단 A4 용지로 바꾸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모양이 미묘하게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요거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겉에 테두리를 만들어줄 건데요. 굳이 테두리를 안 만들어줘도 되는데 저는 한번 만들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액자 도형을 삽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한 뒤에 왼쪽 상단에 있는 노란 점을 눌러서 조금 더 얇게 만들어줄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색상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색상이라도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여기에서 일단 진한 파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한 파랑으로 바꿔준 뒤에 이제 중앙에 큰 제목을 적어야 하는데요 중앙에 있는 큰 제목을 적을 때는 아무래도 눈에 띄어야 하겠죠 그 눈에 띄는 글꼴은 어떤 글꼴이 있냐면 바로 굵은 글꼴 위주인데 저는 여기에 몬소리체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티켓몬스터에서 나온 글꼴이거든요 삽입 텍스 상자 일단 2단 2단 뛰기 부분 이라고 적었고요 글꼴을 일단 크게 키워줍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텍스 상자를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복사를 해주고 그리고 크기를 일단 작게 해준 뒤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준 뒤에 여기에 있는 이큰 제목을 T 몬소리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2단 뛰기 부분 이라고 해줬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스포츠 한마당 이라고 하는 부분도 바꿔줘도 좋은데 일단 요게 가장 눈에 띄어야 하니까 요거는 그냥 나눔 스퀘어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 줬고 이제 아래쪽에다가 이제 등수를 적어주면 되는데 그 등수를 적는 것도 엄청 크게 뭐 신경쓰지 마시고요 텍스 상자를 입력해주고 중앙에 선을 넣어준 형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이름과 횟수를 이렇게 크게 하나 집어 넣어 줬습니다 1위를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구분하려면 여기 사이에 선을 그어줄 건데요 삽입 도형 선을 쉬프트키 누른 채 아래쪽으로 길게 하나만 그려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색의 색상은 이런 회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너비도 조금 굵게 한 3pt 정도 그리고 대시 종류를 이렇게 점점점점 하는 이런 점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눈에 잘 띄지가 않거든요. 즉, 가독성이 많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뒤에 이것 다 선택하시고 Ctrl-Shift 키를 누른 채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이제 거의 끝나는 건데요. 이제 여기 안쪽에다가 이제 이름과 그리고 횟수를 적어 넣어 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확 눈에 띄죠 자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와 그리고 도형 선만으로도 눈에 띄는 인쇄물을 만들 수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에다가 색상을 채워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인쇄하는 것까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왼쪽 상단 파일 누르시고요 인쇄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4 용지로 인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딱 맞춰서 나오게 되고요 겉에 있는 이 테두리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인쇄를 누르면 딱 이렇게 인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식으로 인쇄을 만들고 그리고 인쇄하는 것 되게 간단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앞으로 제가 또 다양한 인쇄물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